쌤 이거 어떠나요? 네, 심부름하러 또 다이소에 갑니다. 찾으면 돼. 안 보고 잡고. 받아놨다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실험을 하는 거였는데 전 지금 물이 새네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이제 창문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창문을 닦아야 돼요 왔는데 와이프의 신부름을 하러 왔습니다. 석상이 전 감사 선물로 과자랑 다 샀었는데 지금 부족한 과자가 생겨서 그거를 사려고 왔어요. 일단 과자를 찾았습니다. 다음 집에 이제 휴지가 없어서 휴지도 사야 돼요. 지도 찾았습니다. 저는 이제 다시 집으로 갑니다. 집에서 영상 편집 좀 하고 다시 교수소에 가야죠. 咪咪 <laughs> Ha ha ha! 네. 밖에서 다시. 아. 어. 확장이전 감사 예배를 위한 장을 보고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미, -미 이듬 씨뭐 하세요? 이믿음 씨, <웃음> <이 믿음> 씨. <웃음> 빨리 비켜 텐트 쳐야 돼. <웃음>